패번이네 아, 어리도 덥냐? 여름이니까 그렇지, 형. 아니, 그 덥다고, 여름이니까 덥다고 얘기하는 거잖아. 에어컨 안 샀어? 아, 그냥 선풍기 하고 있어, 병신. 이들이 <웃음> <웃음> 씨발, 이래요! 어? 병신 치는 똑같다고 같아요 방송하기가 아저무요울이니까 그렇지 병신. <웃음> 얘들아 일일이 쓰면 안데 겨울이니까 그렇지 <웃음> 정말 짜증 나게 만들어 진짜. <웃음> 전팬치는 이들이 <목소리> 이래요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